내 피부처럼 <웃음> 탄수화물을 먹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만든 두부 명란 전이야 간장 소스를 하려다가 이 피쉬 소스에 꽂혀가지고 먹는 피쉬 소스 어, 고추 파 장인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일단 냄새는 합격 음 음와 이거 무슨 맛이냐? 어 너무 맛있는데? 음와 이거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. 어 매콤 상큼하고 짭짤한 게 이건 진짜 전이랑 먹으면 최고. 근데 그냥 하얀 밥에 뜨끈하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탁 퍼가지고 요거 하나 이렇게. 탁 올려서, 이렇게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음 와, 이게 무슨 맛이냐면, 음 되게 부드러운 동그랑땡인데, 자극적임이 전혀 없고, 명란이 들어가 있으니까, 그 감칠맛, 명란 특유의 쫄쫘한그 감칠맛이,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정말 두부로 만든 전이 맞아?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맛있어. 와, 이거 완전 술안주. 대박.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네. <웃음> 짠! 이게 지금 짭조름한데 내가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었거든? 근데 이거를 소금을 많이 넣어버리면 아예 그냥 너무 짜버릴 것 같고 나는 혹시나 조금 싱거울까봐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전혀 안찝어 먹어도 될 정도의 간이야 이게 여기 안에 명란이 들어갔잖아 명란에 충분한 염도가 그리고 두부도 원래 간수로 만들어서 약간 짭짤하거든 간안 해도 돼 그냥 맛있어 <웃음> 이건 이렇게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 아... 이게 약간 기름에 부치긴 했지만 어 이거 다이어터들한테는 최고의 간식이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많이 먹으면 뭐다 소용없겠지만 한뭐한 뭐한 5점 정도 먹으면 포만감은 있을 것으로 음, 음, 포실포실 어, 아, 계란이 들어가서 고소하구나 음, 밀가루 안 해도 돼요 계란이 점성을 주거든요 쫀득하게. 음술더 <웃음> 음. 받아야겠네. 더 받아와야겠어. 아우 좋아 좋아 좋아. 음. 어머 명란젓 씹히는 거 봐. 어머머머머. 음, 음, 음, 음, 음. 음. <laughs> oh, my God.